음, 오늘은 이제 갑오, 갑오일부탈할 차례인데요. 갑오 이렇게 되면 음. 이제 갑오 이렇게 되면 이제 목이 막막타고 있는 중이죠. 목생활는잘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목이 오하를 밑에다가 목이 밑에 있고 아까 위에 떠오르면은 목이 이제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니까 내가 지원화를 위해서 내가 뭔가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목이 위에 있고 화가 밑에 있죠. 그러면 목적이라는 어떤 나의 의지가 먼저 올라갔죠. 그게 의지가 먼저 올라갔는데 화가 밑에서 이렇게 태워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고 어 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가보라는거는 그러면은 쉬, 쉬, 언제 쉴건지 언제쯤에 뭔가 이단계가서는그 어, 어, 다음에 뭘 할건지 이런 순서가 아직까지 안정해지고 그냥 막 이렇게 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목이 있는가와 다르게 목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어, 자존감의 문제 자, 자존심 문제, 그다음에 명분 명분 싸움 이렇게 화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어, 목을 생해주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하나를 발, 바라보고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가 어쩔지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급하게 급하게 나가는 거고. 목이 투만됐다는 것은 대부분은 이 명분 상황이 더 커요 실리 위주보다도 어 내가 먼저 주도권을 잘 가질 건지 그 다음에 뭐선 후의 관계 뭐 선배냐 후배냐 뭐 이런 어 내가 더 먹었냐 네가 덜 먹었냐 뭐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걸로 뭔가 서로가 이권을 이렇게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가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보는 그냥 덮어놓고 막 뭔가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음. 제동이 없어요, 가보라는 게. 오아 맹지를 밑에 달고 있기 때문에 화의 최고지죠. 음. 스톱이 없는 거예요, 스톱이. 브레이크가 없는 어, 자동차라고 보시면 돼요, 가보라는 거는. 그러면은 가본 날 손님이 와서 뭘 문, 문점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급하게 온 거예요, 급하게. 그니까, 러 어, 살이 분별를 해본다든가, 뭔가 좀 심사숙고 해본다든가, 정황을 뭐 살핀다든가, 또 다른 뭐 변수를 고려했다든가, 이런 거 없이, 어, 그냥 내 의지를, 의지를 그대로 이렇게 막, 어, 시, 실현시키고 싶어서, 어, 그냥 막 달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숨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보라는 거예요. 목투반 되니까 이건 다 기싸움이에요. 자존심 문제고 기싸움이고 명분상의 문제고 뭐 사실은 이권 같은 거는 여기에 별로 안 따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널 이기겠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옆가게에서 뭐 추를 경쟁을 하는데 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뒷일을 생각 안하고 일단 저쪽을 내가 앞서야 되겠다. 억눌러야 되겠다. 이런 감정에 서 이제 막 출을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가보예요. 그러면 가보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를 수를 술을 설안을 보셔야 돼요. 수를 그러면은 가보다 그러면은 아 미천이 미천이 준비되어 있든 없든 그걸 따지지 않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설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가본 날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이 수가 이미 약한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게 돼요. 이미. 수가 여기 하는 역할은 뭐냐면 목생활을 달려나가는 그 목한테 수라는 거는 기다림을 주는 거예요. 기다림. 그러니까 좀 여유, 여유로움, 그다음에 뭔가 준비성.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이 내가 저 물건을 뭐 아파트든 뭐 땅이든 간에 구매할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일단 뭐 대출을 끌어낸다든지 뭔가 일단 질러보고, 계약서에 도장부터 찍어보고 뭐 하겠다는 게 가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수가 설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이미 그 사람 사주가 수가 설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가 부족하거나, 수의 생이, 금생수가 잘안 되거나, 이런 거예요. 자본금 부족, 뭐다 부족이에요. 다. 근데 이제 시에서 이제 임신 이렇게 시,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갑을 하는 거는 어 공지 없이 앞그 뭐라 하나 열차가 뒤에 그 꼬리 없이 앞 앞만 가지고 막 달려가는 모습거든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게 가다가 임신을 보면 이게 광 충돌인 거예요. 천간의 음. 이제 수라는 거는 어, 목생활을 지연시키거나, 조절시키거나, 뭔가, 암대시키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고, 그냥 팍 막히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막혀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던 것이 뭔가 장애를 만난 거예요. 장애를. 그 장애가, 이제 수가 이제, 밑에서 이렇 금생수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결과 물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인 지금 뭔가 문제가 돼서 탁 부딪혀서 왔는데 그 문제가 꽤나 오래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갑오라는 거는 멈추기 싫은 거예요. 멈추기 싫은 거. 그런이 음. 천간에 어, 갑이 있는데 수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더운 여름에 낮에 소나기 한번 내리는 느낌? 음,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파 입장에서는 어, 장애가 생긴 거죠. 음. 그리고 목 입장에서도 목생활 시켜야 되니까 저수가 필요하지 않는데 나타난 거예요. 일단은 뭐 장애물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합격 뭐가 합격을 원하는 어떤 준비를 해온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성급하게 뭔가 준비했죠. 가보라는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준비가 공부가 덜돼있거나 뭔가 어, 자기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뭔가 하려고 열정만 가득한 상태인데 어, 임신을 이렇게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이제 막혀버렸으니까 이 차라리 시에서 경금 같은 금이 오게 되면은 어 내가 그거를 이겨나가는 넘, 넘어야 되는 도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수가 왔다는 거는요 이게 화을 끄는 거예요 무조건 수가 온다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 낙방 낙제 떨어짐 뭔가 안됨 안풀림 이렇게 이런 현상을 가는 거예요 물건 같은 거 부동산 물건을 내가 팔려고 내놨는데 가보니까 어 돈이 필요해서 급하게 파는 물건 있죠. 급하게 파는 물건인데 임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안 팔리고 팔리고 안 팔리고 문제가 아니라 가격이 많이 깎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깎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을 하나 또더 해보면 음, 만남, 뭐 손을 본다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대가 가득한 거죠. 가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를 가득하게 품고 있는 상태인데 막상 나가보니까 임신이에요 그러면은 어, 기대치보다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음. 상승욕구가 가보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임수가 왔기 때문에 이화가 제동이 걸려서 자기 기대치에 몸미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한번 생각나는 것에서 한번 해보시면 직장 일을 하면 직장 옮긴다 뭐 유지가 되겠느냐, 되느냐 어, 유지가 되게느냐 옮겨야 되겠느냐 되게 음. 음. 지금 이 시로 봐서는 오동기죠. 그죠. 물론 가봐도 간갈 갈 수는 있어요. 목이 수를 봤다는 거는 이게 청간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큰 홍수가 지나가서 물이 한번 수,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내 기대보다는 못 미친다. 그럼 가면은 갑이 임수를 봤다는 거는 한꺼번에 수가 많이 침범한 거죠. 그러면은 가서 좀 고생할 각오를 좀 해야 된다. 어. 근데 뭐, 옮기는데 뭐, 시험이나 뭔가 절차가 필요해서 옮기는 과정 같으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소개로 이렇게 끈이 있어서 그 사람을 땡겨줘서 가는 거는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청간이, 구조는 수생목이죠. 어. 목이 밑에 그 지지의 수를 수생목 받으면, 그곳이참 어, 끊임없이 이렇게 수원이 올라오는 곳이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장소가 되는데 위에서 올라오 위에서 너버릴수기 때문에 이거는 가보니까 말로 듣던 것보다는 어, 생각보다는 별로다. 이런 느낌. 그래도 갈 수는 있어요. 속에는 가능해요. 수생목이니까. 가능하고. 음, 그러면 또 지금 임신이라는 거는 수원이 계속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일감이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막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주어진 역할이 커져버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일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뭐 시험쳐서 옮기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냥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어 발령장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게. 약간 좌천 느낌이 들죠? 응.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지지에서도 신하고 오하고 이렇게 오신이 렇게 돼서 화극금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럼 죠그 화극금이 일어나니까 어 가서 능력 발휘는 잘하는데 수가 위에 떠버리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업장을 내가 이쪽 가게에서 하다가 저쪽으로 옮겼어. 이렇게 팔고 이렇게 옮겼는데, 그쪽 갔더니, 자 매출은, 그러니까 손님은 많, 손님은 괜찮은 거예요. 지지의 화급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좋은 서비스, 좋은 물건을 내가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위에 수가 떠버리니까, 결국은 화를 끄게 되니까, 뭐 약간 앞에서는 남는 듯 한데,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 장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않게끔 나가는 비용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청간수는 떠버리면은 내 돈이 아니에요. 공유하는 돈이 되고